뭐 큰일 났다 야. 진정한 마력 돌아온 궁이 날라오겠습니다 치 봐보세요 이 방탄유리랑 보여줄테니까 치 봐봐 나 오히려 지금 너무 신나 나 지금 너무 신나 퍽 <웃음> 브라보 유튜브 강 연매라 치 봐봐 힘돌아온연매 궁을 <웃음> 파이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놀라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다 오늘 신청 들어온 인데요탑 헤일님이 신청을 주신 부분입니다. 헤일님이 써보면서 찍은 동영상을 두 개를 받아봤는데 <웃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의 공항녀 발렌티입니다. 어떤 발렌티입니까? 인내 발렌티 오늘 템부터 보여드릴 텐데, 일단 생철이에요 생젤이고 중간에 인내작을 제가 했습니다, 그죠? 선물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발렌티가 어떤 친구입니까? 아, 바로 적군의 관통률을 깎아내려가지고 우리 인내를 좀더 잘하게 만들어준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성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군 영웅 한 명이 만약 위혈사태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바로 피사기가 복수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덱은 바로 이런 덱이 되겠습니다 좀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티팩트에 또 있는데요 아, 인내율 증가 아티팩트를 썼습니다 아군 영웅 인내율 20% 증가하게 되겠고요 아 잠깐만요 서브는 라반이 아니라 길선대가 되겠습니다. 아 길선대, 니도 백렙 가자. 자 비록 찌밥이지만 이런덱에서 굉장히 좋은 친구죠. 개성이 아군 방어 관련 인내율도 포함된다 그죠? 방어 관련이 30% 증가한다. 자이 정도 되게 되겠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어 마신덱이다. 그렇죠. 예 마신덱을 안만나봐야 돼요. 제가 받아본 제보 영상으로는 마신데기 해볼만 해요. 자, 일단 보막 만들기 맞아. 들어갑니다. 도도도도도도. 자, 연매라. 너한테서 관통을 빼면 너는 맞을만 하던데. 자, 어림없다 한번 나오고 있고요 착! 있네. <웃음> 이거 있네줄 <인내> 알았어. 저거 저거 있네일 수도 있다? 아하하하! 있네를 알지 마. 500, 500, 500, 500! 막 이런 딜이 나오네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요렇게. 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자, 이 보막을 치놓긴 치나야 되니까. 호도덕까지 장되긴 하네. 네, 힘 돌아왔거든. 치봐봐, 임마. 연매라. 니힘 네, 돌아와도, 임마. 너에게 관통이란 소주. 와, 있네. 자, 그런 거는 딜안 들어와요. 마신대가. 치봐봐. 야, 뭐 하는 데니. 야, 그 팽이 돌리라. 팽이 돌리라, 임마. 치보세요. 오호호호. 그 정도는 궁을 못 막습니다. 연매라. 를 확실히 죽이도록 하겠다. 요렇게. 하나 더 봤구요. 세잡 오케이 됐 두두두두 두두토두두토토자 들어갈게요 이번엔 거좀 셉니다 해보단 이에요 슥아웃 뻥슥아 아무래도 좀 약간 공격적으로 세팅한게 아니다 보니까 75만 밖에 안 나오긴 한네 근데 어쨌든 굉장한 맷집이죠 지금 자, 어림없다 한번 나오고 있고요 자 있네 그걸로 차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선생님 저를 차단시키지 못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자 투스 투스 투스 오, Just... 아무리 개철갑 선생님이라도 살아남지 못하시뚜요아 그래요. 자좀 깎아놓고 맞아. 삼성으로 간격. 어뚜뚜니까뚜킹있뚜뚜 우리 발렌티뚜뚜선뚜랑 지키고 있뚜요 와, 있네, 있네. 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있뚜요뚜뚜뚜뚜뚜뚜뚜이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뭐. 잠깐만 뚜형 설마... 형 잠깐만, 형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 마신덱이다. 좋아요, 마신덱. 자, 오, 이 사람이시고. 반갑습니다. 호도도도독. 좋아요! 뽁스, 뽁스, 뽁스. 연매라, 나 지금 너무 신나. <웃음> 브라보, 연매. 멋지다, 연매라. 한번 이게 치봐봐. 수봐봐. 연매라, 브라보. 멋지다, 우리 연매. 엄마 무조건. 힘들어 왔나? 힘들어 왔었나? <웃음> 아자 사람이었지? 사람.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말이죠 보막을 치긴 쳐야 돼요 치긴 쳐야 되고 이렇게까지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독 아 그냥 음, 이 정도만 만어주고요 보막을 치놓긴 치나야 돼요 우리 궁 만들었거든요 아, 자, 우와. 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치봐주세요 자어깨이와툭툭툭툭 빡, 퀘샥, 쇼! 견뎌냈고요 관통 베이스. 자, 어, 저, 팽이. 팽이 한번 들어오고. 저 이거, 다니기. 어, 없었구나. 야, 그거 있었으면 너무 무서워. 어? 아? 아유. <웃음> 약간 떨었어요. 야, 좀. 어, 야, 야,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이게 딜이 좀 나오려나? 잠식돼가지고. 빡! 빡! 야, 딜이야! 4만 6천. 큰일 났다. 야, 방어 완료! 삼성으로 깎아놓고요. 자, 이 그래도 연매를 죽이겠지, 설마? 설마? 빡! 야, 9 0만 야, 뭔데? 야, 방은 뭔데? 봤나? 우와.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이 이게... 야, 야, 봤나, 이거? 어? 예, 인내 음식 먹어볼게요. 예, 예. 자, 요리를 좀 하고요. 얼마나 안 먹었으면 인내 음식이 없어. 아파가 <웃음> 더 올라가서.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한번 치보세요. 맞아주면서 시작해볼 테니까. 찐댁한테도 안 아프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 스타트는 요정도. 일단 보막 호 없이 요정도라는 거. 아니다. 랭업 필요 없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덕크당덕크당 바로 필살기 만들었는데. 나못 죽이면. <웃음> 야 지금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냐? 나 지금 방탄유리 쳤거든 나못 죽이면 내가 간다 한번 치보세요 자 치봐봐 자 치봐봐 있네 <웃음> 야 미델리야 야어뭐 먹어 이거 자치봐세요 우와 살았어요 야, 오, 좀나 많이 떨었니 방금 미델리 그 1인기에 전체기에 삼성 쿠드를 쳤는데 이걸 버틴거면 지금 엄청난거다 이거 그치? 야니 네 방어관련 좀 깎아놓고 구압구암 햄버거 있지마 어?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맞다 저.. 저 봉, 봉 돌리고 있었지 긴장했니 지금 야, 저, 저 저! 빡. 못 죽겠다 잠깐만 그러니까 큰일났다 진정한 마력 돌아온 궁이 날라오겠습니다 치 봐보세요 이 방탄유리랑 보여줄테니까 치 봐봐봐 나 오히려 지금 너무 신나 나 지금 너무 신나 팍! 야! 브봐 유튜브 각! 약간 어, 쫄이긴 어, 해 내가 지금 아직 내가 확신이 없나봐 근데 여러분 지금 힘들어오고 어머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패가 잘 드세요? 어 죽었다 자 괜찮아요 우리 발렌티 빡친다 이러면 발렌티야 탁크닥 어 맞다 이게 우리 킹패가 한 장이라도 있었으면 패가 사라지면서 발렌티 필상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아직 못받았어 아... 킹 인내댁 가봅시다 오케이 또한번더 만났네 좋아요 <웃음> 이번엔 내가 복수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죠 자, 한 번, 세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빠바바바박, 착하 하면서, 방탄유리 한번 치봐주세요. 자, 봉 돌리고 있고, 치보세요, 한 번. 이것이 바로 방탄유리대 오케이. 치... 어? 힘들어, 힘들어, 1인기, 힘들어, 1인기. 견뎌냈어요. 네, 견뎌냅니다, 우리는. 우리 구세다. 여기 치면서,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단을 당해버렸지만, 팍! 12만 7천짜리 보막 한번 채우고 있구요. 공관 20% 깎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못 죽이면 나좀 세게 갈수 있다. 한번 세게 들어와보세요. 엄마나. 와, <웃음> 야, 뭔데? 야, 니네 삼성이가 삼성친구 맞나? 어, 엄마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연매를 오는 줄 알았는데. 개쩔았는데 자, 좀쎈다 쎄다. 이번엔 좀 셉니다. 쫙! 푹스! 푹스! 푹스! 가구요. 자,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캬캬! 재미야! 샤 x p e r 하하하 c 만나면서 반가웠습니다. 특급 움식이 났네.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확실히 지금 요 덱이 마신 덱한테는 좀 해볼만해요.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좀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승률은개빠았는데승률을개 빠한 <웃음> 이유는 마신 덱이 아닌 관통 느낌이 아닌 얼팀 특히 얼팀 형님 직원 같은 걸 먹긴 돼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에도 연매 베이스라서 나 지금 너무 신나. 해보세요. 이렇게 패가 이렇게 딴 식으로 뜨면,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거든요. 오! 괜찮아요. 우리 근타이 들어있다. 아, 패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패가 개쓰레기네요, 지금. 팍크닥. 자, 한번 잡을 수 있겠습니까? 보막이 1성짜리라가지고. 자, 한번 치보세요. 어, 파파파. 인내 삼, 인내 오케이, 견뎠고. 아하하하. 자, 힘이 안 돌아왔잖아. 니 이제 힘 돌아왔니? 니힘 들어오면 더 세게 맞을, 어? 우리 못 죽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공격적인 덱이 아니라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공간 깎기까지 한번 해놔볼게요. 아이씨, 못 죽일 것 같아. 뻥! 43만 6천 43만 6천이라가지고 그럴 것 같았고 자 공간 20% 감소 이렇게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에 대비하라 우리의 방탄 유리를 보여드리자 자 힘들어 온 연맬이 궁을 날리겠죠 연맬아 시바마 힘들어 온 연맬 궁을 버텼습니다 시바! 자그 정도는 우리한테 기별이 안 와요 야 우리 큰타로들이 했다 치바라고 오오오저 봐야겠다 저렇게 약간 깡딜 스타일 어머 풀피네 역시 엄멜이다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부분이고요 자 있네 자 1위인기 오 막아내고요 주마주마하네 치바보세요 힘들어 왔다 어? 아 지휘 아, 자요 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예능 댁입니다. 예능 댁 이거 따라시면 하안 돼, 오케이?